안녕하세요 CMA들입니다 오늘은 검은사막 모바일에 수많은 클래스를 오가며 각기 다른 매력을 경험해보고 싶으셨을 모험가님 그리고 클래스 변경 세트가 있지만 아직도 사용방법을 모르셨을 모험가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원래 키우고 있던 주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로 변경해 키우고 싶다면 지금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일단 클래스 변경시 필요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레벨 교환권, 기술 투축권 직업 간 주무기, 보조무기 교환권. 총 4개의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사용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간혹 이벤트를 통해 만나보셨을 해당 아이템들은 펄상점 특수 편의 기능 클래스 체인지 목록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아이템들의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벨 교환권은 70레벨 이상 캐릭터에게 사용시 가문 내 70레벨 이상의 다른 캐릭터와 레벨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7 7레벨의 미스틱이 있는데요 아이템을 사용하여 가문 내 캐릭터를 선택해보겠습니다 저는 70레벨 안과 레벨을 교환하려고 합니다 교환 후 다시 접속하면 레벨이 변경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주 클래스의 레벨은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직업 간 주무기 보조무기 교환권 2종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줄여서 직업 간 무기 교환권을 말씀을 드리면 신화등급 이상의 주무기 보조무기를 다른 직업의 주무기 보조무기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교환 방법은 영진의 장비공방으로 가셔서 전 직업 무기 교환을 터치하시고 메뉴에서 변경할 직업과 무기를 선택해주세요. 전 아까 미스틱에서 란으로 변경하는 것이니 란으로 선택하고 크자카 반월출를 선택하겠습니다. 미스틱이 착용하고 있던 시면 등급 무기를 등록하고 무기 교환권까지 등록하고 무기 교환을 누르시면 잠재력 돌파 단계와 수정, 마력 강인까지 그대로 교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무기도 똑같이 변경해주면 무기는 모두 완료! 방어구 및 장신구, 연금석, 유물은 직접 장착을 해제하고 영지창고를 통해 이동시킬 수 있으니 그대로 가져와서 장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기술추출거인데요 기술추출은 기술창에 들어가서 선택한 기술의 경험치를 교본상자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버튼을 이용하여 기술을 얼마나 추출할지 지정할 수 있는데요. 추출한 교본상자는 변경할 주클래스로 가져와서 개봉하면 해당 클래스의 기술교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본 배우기 버튼을 누르면 기술 추출이 최종적으로 끝나면서 주클래스 변경이 끝납니다. 추가로 캐릭터 각성 계승권, 각성 계승 무기 교환권 아이템도 존재하는데요. 캐릭터 각성 계승권은 캐릭터의 계승 혹은 각성 상태를 서로 변경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각성 계승 의뢰를 완료한 캐릭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성 계승 무기 교환권은 최초 클래스 계승 무기와 각성 직업 무기를 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무기 교환권과 동일하며, 장비 공방에서 각성 계승 무기 교환 버튼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따라해보니 클래스 이전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하지만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광원석을 추출하거나 가방 무게를 늘릴 때, 새로 플레이할 캐릭터의 의상 구매할 때 등은 일부 블랙폴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 변경 게임을 즐기는 방법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다소 부담이 되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지만, 그만큼 자유롭게 다양한 클래스의 매력과 개성,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가이드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1타 강사 CMA등이었습니다. Continue!